단일 단일 영양분에 대한 네. 역할에 대한 진술이나 네. 어그 이런 섬유질이나 뭐 이런 데의 역할 또는 네. 그 음식으로부터는 뭐 고립적인 것을 우리가 그들을 찾을 수 있음. 네. 어 그래서 네. 그 그래서 이런 그 단일 영양분은 음. 어, 자주 무시 무시되거나 또는 음. 어 그 영양분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네. 하면서 네. 단순해지는데요. 네. 어, 여기까지 그 네. 영양분을 그러니까 네. 어, 그 맥락, 그러니까 밖에 있다는 얘긴데 음식 맥락 네. 밖에 네. 이런 네. 단일 영양분은 그래서 음, 또 분리돼 있다는 얘긴데 단일 영양소가 네. 네. 네. 네, 그래서 B파트는 네. 이러한 조수, 아니, 이러한, 서판, 그, 서투른. 서투른 번역은, 네. 그, 관찰되는데 만족스러운, 그, 관련을, 그, 단일 영향, 그리고 그 병, 한일. 네. 또는, 어, 그 관계에 대해서. 네. 어,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학자들은, 영어 과학자를은 또한, 그 경향이 있는데 과자하는 경향인데 네. 어떤 이익이나 또는 이런 네. 해로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네. 그 단일, 유저, 단일 영양분에서 하는 네. 경어그 네. 어, 군인들의 이런 전쟁 속에서 음? 전쟁에서 노출되는 이런 어, 상용화된 이런 음식들은 네. 어, 발생한데요그 소비자의 신... 이름을 소유한대요 네, 네.